to get p l e r e I'm not 다. <놀람> 네. 네. 내 모든 삶을 드리리,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아플. I'm a o n 내 모든 삶을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아모하는 <목소리나> 주님 감오하는 내주 수 <목소리나> 내쳐도, 내 모든 삶을 드리리, 내 사목. 주님 I'm um, o oh. l n g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 네 모실날 예비하리 땅의 모든 끝에서 영광의 주 시를 뿌리며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.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 져도 내